자, 3월 서울시 교육청 문제 해설 시작하도록 할게. 음, 1번부터. 자, 1번은, 일단 그, 뭐, 어, 맞는 것만 찾으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메테인 같은 경우는, 그 뭐, 기본적으로 많이 내던 거니까, LNG, LNG의 주성물이 된다는 거. 그래서 뭐, 가스 연료 맞죠? 쥐가 가스잖아. 맞지? 다음에 에탄올의 구성원석이 두 번째 학생 같은 경우는 이게 에탄올 식을 쓸수 있냐는 거야. 적어도 메테인하고, 에탄올하고 아세트산, 요세개는 C까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돼. 따라서 에탄올, C 하나 쓰면 C 두 개의 H 다섯 개에 OH니까 원소 구성은 C하고 H하고 총세가지가 되죠. 그래서 학생비도 맞는 거고요. 다음에 아세트산 같은 경우는 끝에 산이 붙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쪽 파트에서 나오는 탄소화합물 중에서 아 산성은 COOH가 붙은 거 식으로 쓰면 그리고 이름 끝에 또 산이라 붙어 있어요. 그래서 n 는 산성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중성으로 보시면 돼요. 따라서 n 는 중성이 아니고 산성이니까 학생 씨는 틀린 거지. 뭐. 그래서 맞는 거 그냥 그래, A하고 B밖에 없는 거야. 뭐 가벼운 거니까 넘어갈게요. 어, 다음. 자두 가지 반응에서 열의 출입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인데 이것도 반응열에서 이게 발열이냐 흡열이냐 딱그 정도만 기본적으로 묻고 있지. 그래서, 가 같은 경우는, 뭐, 반응을 시켰더니, 주변 온도가 올라갔대. 올라갔다는 걸로 알수 있는 거, 아, 너는 발열 반응이구나. 요거 아는 거고. 다음에 두 번째, 뭐, 이걸 넣고 녹였더니만, 주변 온도가 떨어졌대. 지가 주변의 열을 흡수해서 그런 거죠. 따라서 이 반응은 흡열 반응이다. 이게 요거 하나 체크해 놓으시면, 바로 문제 푸는 거죠. 그래서 기억, 가는 발열 반응이니까, 반응이 일어날 때, 주변으로 열이 방출된다. 이거 맞는 말이고. 두 번째 내은 나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흡열. 이것도 맞죠? 그러니까 기억하고 이유는 요두 가지가 어떤 반응인지 묻는 거고요. 다음에 디귿. 나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이용해서 냉찜질. 그러니까 냉찜질이란 것은 지가 열을 흡수해서 주변을 차갑게 해주는 거잖아. 그렇지? 내 몸을 차갑게 해준다든지 내 손을 차갑게 해준다든지. 따라서 이냉냉찜질팽은 핵심이 흡열반응이라는 것이 따라서 나에서 일어난 반응이 흡열이니까 아, 디귿의 예는 맞는 거죠. 냉찜질의 약. 예, 요거는 핫팩의 예가 되겠다. 발열이니까. 얘는 다 맞네. 기니디간. 그래서 2번은 답이 5번. 다음 넘어갑니다. 자 원자 XYZ 전자배치 있으니까 우리 전자배치에서 이, 이 문제. 첫 페이지에 전자배치 문제가 나오면 그냥 전 바닥 상태 전자배치의 원리 묻는 문제들이 거의 태반이거든. 따라서 맨 처음 따져볼 게 파울리 먼저 따져보는 거야. 그러니까 박스 하나 내에 화살표가 같이 돼 있는 거 그건 지워버리는 거지. 이런 전자배치는 존재할 수 없다 해가지고 걔는 뭐 바닥 상태도 아니고 들뜬 상태도 아닌 거죠. 그래서 맨첫 번째 파울리 먼저 따져보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싸움을 따지는 거예요. 싸움. 즉 1S 다 채우고 여기 채웠냐? 여기 다 채우고 여기 채웠냐? 그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럼 일단 요두 개만 보시면 화살표 이렇게 된 거는 없잖아. 그렇지? 따라서 파울리는 전부 다 만족하고 있는 거고 X 같은 경우는 ES 다안 채우고 올라갔으니까 싸움에 어긋난 거죠. 그렇지? 나머지 Y하고 Z는 여기 채우고 여기 채우고 그다음에 여기 채웠으니까 싸움은 다 만족하는 거예요. 다음에 세 번째 볼 것이 훈트의 규칙인데 훈트의 규칙이라는 건쌤이 수업 때 얘기한 것처럼 에너지 주니가 같은 오비탈에서야 그 그들끼리 전자를 배치를 할때 그러면 1s는 오비탈 하나짜리고, 아이고, 2s도 오비탈이 하나짜리잖아. 요 그치? 따라서 1s나 2s에서는 훈트를 따질 필요가 없어. 결국 p오비탈부터 p나 d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건데, 우리는 뭐 전자 배치할 때 d오비탈까지는 안 채우니까. 따라서 p오비탈에서 우리가 훈트를 따진다라는 것만 좀 알고 있으면 돼. 따라서 p오비탈에 전자를 배치를 할 때, 홀 전자수가 최대한 많아지도록 배치를 한다. 그 정도만 해도 고교 과정에서 문제는 충분히 풀수 있고요. 그친 좀더 자세히 들어가면 위쪽 이거 업스핀이라고 이걸 다운스핀이라고 하잖아. 가급적 같은 방향의 스핀이 많을수록 오케 이게 훈트 규칙이도 되는 거예요. 고교 과정에서는 그냥 홀전자가 최대로 많이 배치한다. 야빈방 놔두고 한 방에 두명 채우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따라서 Z 같은 경우는 바로 요거, 요거. 훈트에 어긋나 버리는 거죠. 나머지는 뭐 상관없어요. Y도, 야, 여기, 여기, 이게 순서대로 칠 필요가 없어. 다 같은 방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개 넣든, 이렇게 두개 넣든 상관이 없어. 따라서 여기에서 바닥 상태라는 것은 Y 하나밖에 없는 거죠. 라머지는다 들뜬 상태고. 그럼 기억. X는 들뜬이다. 맞지? 다음에 y는 사운도 만족하고 파울리도 만족하고 훈트까지 다 만족하니까 바닥 상태 전자 배치가 맞는 거지. 이은도 맞고요. 다음에 이건 z는 바닥 상태일 때 홀전자 수. 현재 이거는 들뜬 상태인데 현재에서 홀전자 수는 한 개거든. 그런데 이 녀석이 바닥 상태가 되면 그렇지 이걸 이쪽으로 옮겨 주면 되는 거야. 그럼 이게 z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가 되는 거고. 그럼 그때 홀전자 수는 하나 하나 하나 들어가 있으니까 총몇 개? 세 개가 되는 거죠. 따라서 홀전자 수가 3이다도 맞는 거네. 그래서 요거는 기니디가 전부 다 맞는 거야. 3번은. 첫 페이지 할 만하죠? 다음 넘어갑니다. 4번. 여기 4번은 첫 페이지 중에서 그냥 풀만 해요. 첫 페이지에서는요. 그냥 한 5번 정도만 살짝. 일단 요 4번 풀이 들어가면 이제 화학결합의 특징에 대해서 묻는 건데 이 화합물이 액체의 전기전도성 물어본 거야. 우리 액체에서 전기통 하는 건 금속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거 가끔 애들이 묻는 경우가 있어뭘 묻냐면 na 하고 mg 보시면 n 뭐1 플러스고 n은 2 플러스 이렇게 가능한 거니까 1대 2라서 이들을 섞으면 na 2 mg 이런 거 없나요라고 물어보는데 금속 끼리 이렇게 섞는 건 화합물이 아니야 이건 혼합물이라고 하는 거야 혼합물 따라서 고교 과정에서는 우리가 합금이라든지 혼합물 이쪽이 현재에서는 배제가 돼 있는 상태거든. 따라서 이건 안 배워. 금속끼리 붙이는 건안 배운다니까? 그래서 이 화학식을 보시면, 이렇게뚝 잘라요. 왼쪽은 비금속이고, 오른쪽은 금속이면,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화합물은 비금속끼리 붙은 거, 산소하고 플로우린 결합한 거, 산소는 손두개 잡고, 플로우린은 손 하나 잡으니까, 오케이? 산소하고 플로우린은 1대2로 결합하겠지. 그런 걸 배우든지, 또는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는 거, 이용 결정, 이런 걸 우리가 배우는 거야, 여기서는. 따라서 여기에서 쓰는 이 화합물도 화합물이라 적혀 있잖니. 여기 금속끼리 붙은 건 우리가 이제 혼합물이거든.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화합물은 금속끼리가 아니고 금속, 비금속하고 그 다음에 비금속끼리.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럼 그때 금속과 비금속이 붙어 있으면 우리가 이온 결정이라 하는 거고. 그럼 이온 결정은 특징이 뭐 있어? 고체에서는 전기를 통하지 않지만 액체에서는 전기를 통한다라는 걸 우리가 배웠었잖아. 그치? 그래서 화합물 AB2가 있는데 얘는 액체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어요 하면 이 녀석은 이온 결정이다. 그래서 요거알수 있냐? 요거 하나 묻는 거고. 이건 찾아야죠. 일단 패스. 요두개 가지고 A, B, C, D를 다 찾으라 이거예요. 그럼 애도 1대 2로 붙어있는데 애는 액체에서 전기 전도성이 없어. 그럼 애는 이온 결정이 아니라는 거지. 그럼 이온 결정이 아니라는 건애네들은 비금속끼리 붙어있다 이 뜻이야. 공유 결합하고 있다 이거죠. 그럼 공유 결합할 때 아까도 쌤이 잠깐 언급했지만 산소는 손두개 잡는다면서 여기 산소는 손두개 잡는다면서 플로린은 손 하나 잡는다면서 그럼 이들이 만나게 되면 산소 하나에 플로린 두개 붙으면 딱 맞아 들어가는 거잖아? 요 형태를 여기서 써놓은 거야. 따라서 아, D, B2니까 D가 바로 누구? 산소고 그 다음에 B는 플로린이구나. 그랬었습니다. D는 산소고 플로린은 B가 되는구나. 이렇게 찾고요. 그럼 여기 화합물 AB2는 이온 결정이니까 금속과 비금속붙어야 되는데 B가 비금속이잖아, 그치? 자, 그런데 B, 플로린은 1 마이너스란 말이야. 그럼 AB2니까 A는 몇 플러스 이온이 돼야 돼? 2+ e 플러스 이온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2+ e 플러스 이온은 누구야? 그렇지, 마그네슘 되는 거야. 그래서 A가 마그네슘이고 그럼 C 하나 빠졌죠? 나트륨은 C이다, 이렇게 쓰죠. 그럼 가운데 낀 것이 C하고 B가 만났거든. 나트륨하고 플로린이 1대, 1대 1로 만난 거잖아, 그치? 그렇지? 따라서 N은 이온 결정이고 이온 결정이니까 액체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형태 화학 결합 형태하고 화학 결정의 특징에 대해서 묻는 것이 바로 이4번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없습니다 틀렸죠 자 있습니다 바꿔 바꿔야 되고 a는 나트륨이다 아니죠 a는 마그네슘이죠 나트륨이 아니고 마그네슘 요거 다 틀린 거고 다음에 디귿 c 2 d 예요 c는 나트륨이고 d는 산소거든. 나트륨은 1플러스고 산소는 2마이너스니까 e C2D가 맞는 거지. 그리고 금속하고 비금속이 만났으니까 이온 결합 물질이 맞죠. 그래서 이 문제는 디귿 하나만 맞는 거야. 됐지? 응. 다음 문제 넘어갈게. 아, 5번. 자, 동적 평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동적평형이라는 건 특징 조금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정반응속도 그리고 역반응속도가 같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따라서 V정하고 그 다음에 V역이 같아. 데 특징 중 하나가 동적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 동적이니까 항상 그래도 일어나고 있어. 즉이두 개는 같지만 절대로 0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다음에 두 번째는 반응물도 있고 그리고 생성물도 존재하거든. 근데 반응 이렇게 박스 치면 농도라고 칩시다. 이게 반응물의 양 또는 반응물의 농도하고 생성물의 농도가 같은 건 아니에요. 같을 필요는 없어, 오케이? 그런데 요두 값이 일정하다는 거지 상수 취급 당하듯이 일정하다는 거야. 그럼 반응물이 생성물보다 더클 수도 있고 생성물이 반응물보다 더 많은 양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 또는 그 값이 또 같을 수도 있는 거야. 이 동적 평형에 대해서 묻는 거죠. 자, 그때 밀폐된 진공용, 진공용기에 X 액체를 집어넣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상평형에 대해서 묻는 것들이거든, 이 문제는. 그럼 상평형에선 우리가 이렇게 증발하는 것도 있고요. 표면에서. 다음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있지. 그럼 동적평형이면 증발속도와 응축속도가 같을 텐데 우리가 이 증발속도는 무엇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온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라 했잖아. 근데 문제를 쓱 하고 보니까 온도는 일정하다고 라돼 있거든? 그럼 증발속도는 일정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많이 본 그래프 중 하나가 시간에 따라서 속도 그래프를 보면, 자 증발 속도는 온도가 일정하니까 항상 일정해 이게 증발 속도가 되는 거죠. 그럼 응축 속도는 이 그래프 상에서 처음에 0부터 출발했거든. 그러다가 점점 점점 점 따라와서 이게 같아져야지 동적 평형이니까, 그렇 따라서 그 시간이 여기 t2라고 돼 있죠. 따라서 아 응축 속도는 t2부터 증발 속도와 같아지게 되는 거고. 그럼 이 앞쪽 라인은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빠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증발이 잘 되는 거라니까 그럼 증발이 잘 되면 수증기의 양은 어떻게 돼? 많아지는 거고 그리고 여기 있는 물, 액체의 양은 줄어드는 거죠 그 다음에 D2부터 그 값이 일정해지겠지 그치? 그래서 그 이런 기본 개념들 알고 있냐? 이거 묻는 것이 오버 문제예요 자, 그거에 따라서 세로축 속도니까 요 그래프를 고스란히 여기에 붙이면 짜자자자자자자자 일정한 요 빨간색이 그렇죠. 증발 속도가 되죠. 갑니다. 기억 T1에서 X의 증발 속도는 v 1보다 크죠. 증발 속도는 V2니까. 그래서 어, 당연히 맞는 거고. 다음에 T2에서 동적 평형입니다. 동적이란 말이 있으니까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지. 항상 일어나는 거죠. 엄청나게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잖아 니은 보기는 그치? 다음에 디귿, X, 요거 상태 좀잘 보셔야 돼. 액체 물었는지 기체 물었는지 상태를 꼭좀잘좀 좀 체크하시고 그러면 수증기의 양은 T2에서가 T1보다 크다 했습니다. 자 T1일 때는요, 아직 증발이 계속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T2가 되면 더 이상 제 이제 속도가 같아져 버린 거지. 그럼 이때는 아직 증발이 좀더 응축보다 오세하니까 수증기가 점점 많아지는 거야. 그리고 잘 알겠지만 이 밑면적이 증발량, 그리고 이 호의 밑면적이 응축량이잖아. 그럼 그때 이 차이 값이 바로 뭐지? 증발된 거, 나간 거 하고 응축된 거, 들어온 거그 차이 값이니까, 그렇죠. 증발이 더 빠르니까 이 값은 순 증발량이 된다는 것이. 따라서 T1 이후로도 이만큼은 더 기체가 생기는 거야. 이만큼이 더. 오케이? 그래서 수증기의 양은 T2가 T1보다 크다. 이건 맞는 말이고, 주의할 게, 저게 액체라고 적혀 있으면 반대인 거야. 그럼 액체인 경우에는 뭐 요만큼 수신기가 더 됐으니까 시간이 갈수록 액체의 양을 좀더 줄겠죠 따라서 남아있는 액체의 양은 t2가 t1보다 그렇지 좀더 작은 거야 그래서 여기 살짝 살짝 헷갈리게 문제를 낼수 있기 때문에 보기를 눈에 힘빡 주고 보도록 해 5번입니다 그래서 기억 티이 맞죠 예 네. 넘어갑시다 다음. 자, 6번 문제는 기본적으로 분자 구조 그릴 수 있나 묻는 거예요. 뭐, 이 정도 분자 구조는 뭐, 다 그리겠지만, 그, 기본적으로 나오는 분자 구조는 암기를 좀 하도록 해. 쌤이 수업 때도 정리해줬잖아, 그치? 분자는 학습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돼. 자, 그릴 수 있어야 되고, 다음에 두 번째, 기본적인 건 암기를 좀 하셔야 되고, 자주 봐서, 딱 바로 떨어, 떨어질 정도로.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리는 연습하셔야 되고. 요세 가지가 되시면 돼요. 자 그러면 NH3 같은 경우는 구조 그리면 질소가 이렇게 수소 3개 잡고 여기에 비공유한 쌍이 있는 거고 다음에 H2O 같은 경우는 산소가 구분형으로 여기에 비공유가 있는 거죠. 다음에 C2H4는요. 우리 탄화수소 그리는 건 의외로 많이 안 했지만 탄소 개수가 한두개세개짜리는 한번 그려봤잖아요. 그렇지? 따라서 일단 탄소끼리 붙이시고 수소 4개니까 좌우에 대칭으로 두개씩 붙이시면 되고 탄소는 손 4개 잡아야 되니까 탄소끼리 선 1개를 더 연결해 주시면 되는 거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서 첫 번째 질문이 동일 평면에 있는가인데 요거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 중심 원자를 놓고 하나, 둘, 셋, 넷, 단일 결합이 네개로 있던가 또는 중심 원자 하나 놓고 단일 결합이 세개인데 가운데 비공유가 하나 있던가 따라서 이런 형태가 있으면, 이런 형태를 포함하고 있으면 n 는 입체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입체. 이 형태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다 평면으로 보시는 것이. 그럼 거기에서 N, 이 녀석이 딱이 형태를 띠잖아? N은 입체인 거고, 그렇지? 그리고 N나 N은 이 형태가 없잖아요, 그렇지? 따라서 이 둘은 평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동일 평면이냐, 평면 구조냐, 아닌 거는 다, 그렇지? NH3가 다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이두 가지를 왼쪽으로 가는데 이제 극성이냐, 무극성 물었냐 했잖아. 그럼 극성분자 찾는 건 간단해 중심에 비공유가 있던지 중심에 비공유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극성이죠 극성 또는 주변에 같은 게다 붙어 있던지 오케이? 또는 대칭적이든지 참고로 탄소와 수소로 만된 거는 우리가 무극성 취급합니다 고교 과정에서는요 무극성분자로 다 취급을 한다고 라 이해만 해 놓으시면 돼 따라서 얘는 무극성분자고 얘는 극성분자니까 극성분자인가 예스 애가 가가 되는 거고, 그리고 무극성 분자인가? 이게 나가 되는 거죠. 그게 가나다 다 찾은 거야. 그럼 기억. 가는 이 녀석이잖아? 공유는 하나, 두 개가 있고, 비공유 두개 있으니까 그 값은 1이죠. 1. 1. 그래서 기억은 틀린 거고, 니은. 나에는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냐? 그 무극성 공유 결합은 같은 것끼리 붙는 거거든. 그럼 여기 C씨 끼리 같은 거 붙어 있으니까 결합은 무극성이라는 거죠. 그 니은 보기하고 분자의 극성하고 구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합에 대해서 극성, 무극성을 물었냐 그 질문하고 분자가 극성이냐 무극성이냐 질문은 좀 다른 거니까 질문 좀잘 보시고. 그래서 여기에는 무극성 공유 결합이 여기에 있는 게 확인됐고. 다음에 결합각 가는 요거 대충 알잖아 이 정도는 104.5도 정도 해서 그치? 이거는 약 107도라는 거 알잖아요 따라서 결합각은 NH3 암모니아가 H2O가 보다 크겠죠 따라서 가가 다보다 크다가 아니죠 작다가 되는 거죠 가는 좀더 작다 물이니까 그럼 맞는 거리 ㄴ 하나밖에 없는 거지 뭐답 1번 되겠네요 대체 에이, 6번이야 기본적인 분자 형태 묻는 건 넘어갈게 에이. 자, 다음에 7번 갑니다. 7번은 몰과 화학식량 묻는 건데 세이첫 번째 얘기한 것처럼 전체 원자 속에 문제에서 Na 나오면 여기 쓸게요. 문제에서 Na해서 이런 표식 나오면 아보가도로 수거든요 그럼 요거는싹 지우고 몰이란 말로 바꿔버리시면 돼요. 따라서 만약에 요거는 6Na잖아. 6Na면 싹 지워서 6몰이다. 이렇게 이해해 놓으시면 우리가 평상시에 기초로 푸는 문제하고 똑같은 거야. 따라서 얘는 싹 치워서 음, 원자 수가 1몰이 있고 어싹 치워서 넌 원자 수가 6몰이 있어. 근데 얘는 원자가 두개짜리잖아 그러면 전체 원자가 1몰이 되려면 그렇죠. 얘는 전체 2분의 1몰이 있으면 되는 거고. 이거는 원자가 세개짜리잖아 x, 두개 y 하나 해서. 그럼 앞에 얼마 곱하면 6 나오니? 2 곱하면 되죠. 따라서 얘는 2몰이 있다. 분자는. 그런데 이게 2분의 1몰이 있는데 질량이 14g 되어 있거든. 그럼 우리가 분자량이라는 건 X2 한 덩어리의 무게니까 그렇죠? 28이다 라고 이렇게 쓰시는 거고. 2몰이 있는데 88g인 거야. 그럼 이거 한 덩어리 무게는 얼마? 예, 44입니다. 그래서 44 곱하기 2가 88이 나온 거죠. 뭐. 원자량도 할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 X2가 28이에요. 그럼 X 1개 무게는 얼마지? 예, 14라고 쓰시는 거고. 다음에 두 번째, x2, y가 44인데 여기서 x2가 28이잖아. 그럼 28 더하기 y가 44 나오면 되니까 y 하나 무게는 얼마? 예, 16 이렇게 떨어지겠네. 그럼 x하고 y의 원자량까지 우리가 구한 거야. 요거 묻는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은 na부터 내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다시 정리하면 자 na 나오면 뭘로 바꾸시고요. 만약에 na를 물어보면 뭘이란 말 지우고 na라고 붙여주면 되는 거죠. 기억, X2의 양은 1몰이냐? 너 no, 2분의 1몰이지. 땡, 틀렸고. 넌 2분의 1몰이야. X2Y의 분자량은 44다. 두 번째는 맞지? 세 번째 원자량, Y는 16이고 X는 14니까 Y가 X보다 크다도 맞죠. 그래서 답은 ᄂ하고 ᄃ 되는 거야. 됐지? 음, 다음 갑니다. 자, 8번. 자, 그 화학 결합 모형이에요 보호 그 원자 모형으로 해서 화학 결합을 나타낸 거지 그럼 첫 번째 보실 것이 이렇게 박스 박스 돼 있으면 얘는 이온 결정이다 왼쪽은 양이온이니까 금속이고 오른쪽 음이온이니까 비금속이다 그다음에 이런 박스가 없으면 얘는 공유 결합하는 분자다 그렇게 이해해 놓으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A는 전자를 두개 잃어버려서 전자 배치가 누구하고 닮았어? 네온 닮았잖아 2주기 18조 원소 애도 그렇잖아 그럼 전자 두 개를 잃어버려서 네온 위치로 가려면 그렇지 n 는 마그네슘, A는 마그네슘이구나 이 원소 찾는 거고요. B는 전자 두개 얻어가지고 원자번호 10번인 네온 됐으니까 n 는 그렇지 산소. 뭐 이런 거 쉽죠. 하나는 니거 네 하나는 내거 하니까 C는 전자 하나밖에 없어 수소. 다음에 T는 전체 일곱 개 있으니까 플로리인. 공유 결합 하나 하는 거죠 뭐 비공유 세쌍이 있는 거고 대체 기억? 바로 갈까요? A. A는 금속입니다. 마그네슘. 금속은 고체나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으니까 맞는 거죠. 상태 조금 보시고. 다음에는 C, D에서 C하고 D가 만났어. 근데 전기 음성도는 플로린이 1이거든. 따라서 A가 만나면 A가 부분 마이너스, A가 부분 플러스 되는 거죠. 따라서 C는 부분 음전화가 아니고 양전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틀린 것이. 다음에 네건 분자당 공유 전자쌍수 D2. D는 플로린이거든. 그러면 D2는 플로링끼리 손 하나 잡으니까 단일 결합이 있는 거고 다음에 B2, 산소잖아. 산소는 손두개 잡으니까 이중 결합이 있는 것이 지 뭐. 따라서 공유 전자쌍수는 D2는 한 쌍이고 B2는 두 쌍이니까 D2가 B2보다 작다가 돼야 되죠. 틀린 거죠. 그래서 맞는 거 기억 한게예요 대체? 다음 넘어갑니다. 네, 8번 가겠습니다. 미안합니다. 9번 가겠습니다. 8번의 취업. 자 구멍 A, B, C 원소 찾는 거뭐 다행히 뭐 원소가 세 개밖에 안 줬으니까 주어진 조건 따라 찾으면 되거든. 염소, 칼륨, 칼슘 돼 있고요. 요셋 중에서 A, B, C 찾아라 이거. 고 A, B, C 이온은 모두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갖는다. 이 질문은 나 A, B, C 이온에 대해서 뭔가를 자료를 제시할 거야. 근데 애들이 음전 이온이 되면 전부 다1 8쪽을 닮아 해서 이렇게 얘기를 다 잡아준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원자반지름 분의 이온 반지름. 우리 우리 요거 따질 땐 칼륨과 칼슘과 내가 염소를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지? 왜 이렇게 쓴다 했지? 왼쪽은 금속이고 오른쪽은 비금속이고. 따라서 기본적으로 첫 번째 따지는 게 좋은 게그 크게 크게 나누세요. 크게 크게 모든 거를. 문제 딱 보자마자 한방에 너는 무조건 애야.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 이렇게 나누다 보면 이렇게 너는 A는 누구고 B는 누구고 이렇게 나온다 했잖아 그래서 제일 먼저 나눌 수 있는 것들이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누시라고 오케이. 얘는 금속 비금속 포함돼 있으니까 왼쪽에 금속 쓰고 오른쪽에 비금속 썼거든 그리고 나서 요거 요거 조금 빠지고 이제 요거부터 풀게 되면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 비교를 했잖아 우리가 금속은 양이온되니까 투 하고 뱉어내잖아 전자를 사이즈가 확 준다니까 이온이 되면 사이즈가 주는데 비금속은 음이온되면서 뭘 처먹잖아 전자를 따라서 사이즈가 증가하는 거죠 따라서 원자 반지름이 이온될 때 원자가 이온될 때 반지름이 증가하는 건 비금속이고 감소하는 건 금속인데 B가 가장 크대 그럼 그 값이 제일 큰 B는 바로 누구? 염소겠구나 해서 B를 하나 찾는 거지 이렇게 됐지? 따라서 B는 염소라는 걸 여기서 우리가 찾아냈고, 두 번째 바닥 상태 원자에서 이제 전자배치까지 섞여있죠. 그래서 S오비탈 전자수하고 P오비탈 전자수인데, 잘 봐. 대충 하나, 둘, 셋, 넷. 후다닥 한번 그려보고, 한번 따져보자고요. 칼륨은 요 위치고요. 칼슘은 요 위치잖아. 그치? 그런데 거기에서 P오비탈 전자수? P오비탈은 2P 다 채우고 3P 다 채웠단 말이야. 누가? 칼륨, 칼슘 둘 다가. 따라서 P오비탈 전자수는 두 개는 같아. 단 차이는 S오비탈 전자수지. 칼륨은 요위치니까 S가 한 둘, 둘, 둘 하나에서 S오비탈 전자수가 아홉 개가 있는 거고 S오비탈이. 칼슘은 한개더 채우니까 열개가 되는 거죠. 따라서 S오비탈 전자수는 칼슘이 더 많거든. 그럼 이값 전체는 누가 더 크겠어? 칼슘은 작고 칼륨이 더 크겠지. 따라서 A가 칼륨이 되는 거고 B가 칼슘, C가 칼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A, B, C를 이렇게 다 찾는 것이 뭐. 그럼 기억. 원자가 전자수 족이죠. B는 17족이니까 7로 가장 크다가 맞고. 원자 반지름은 왼쪽 아래 갈수록 제일 크니까 칼륨이 제일 크죠. 그래서 A가 제일 크다. 저것도 맞고. 세 번째, 유효액잖아.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 같은 족이면 내려갈수록 증가가 되는 거잖아. 그치? 따라서 유효액전하는 C하고 A, 오른쪽 게더 크다라는 것만 알면 되죠. 그래서 C가 A보다 크다. 기니 d 가 전부다 맞는 말이지. 그 답은 5번 되는 거야. 그래서 9번은 금속, 비금속 먼저 나누시고, 알겠죠? 그리고 전자배치 하나만 들어간 문제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갑니다. 10번. 자, 자연계에 존재하는 염화나트륨인데 문제 좀 편하게 해줬어요. 나트륨은 원자량이 질량수가 23이고 원자량 23짜리 하나밖에 없다. 그리고 시 l 은두 가지가 있다. 근데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것부터 할게 평균값. 비율이 나오면 몇대 몇인지 나오면 그걸 가지고 평균 계산도할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확률도 뽑아내셔야 되고 반대로 평균값이 나오게 되면 그 비율도 뽑아내야 되는데 그냥 항상 내부를 왜 쓰느냐? 뭐 주로 나오는 동의원소가 두 가지니까 네분 쓰면 좀 편하게 구한다 이거죠 따라서 두개 비율이 몇대 몇인지 모르겠는데 이 녀석의 평균이 35.5라고 나왔잖아 그럼 얘기했잖아 애랑 이 녀석의 차이는 얼마 나와? 0.5 차이 나죠 그게 상대방의 비율 다음에 3 7가에는 얼마 차이가 나오지? 1.5 차이가 나게 되지 그게 또한 상대방의 비율 이렇게 하면 바로 비율 나온다 했었죠 이분에서 네분이 이게 편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편해서 단지. 따라서 두개는 3대 1의 비율로 있다는 겁니다. 전체 4분의 3은 35고 전체 4분의 1은 37이 되는 거고 그리고 화학식량이 Na 하나, Cl 하나 붙였잖아. 야, 왼쪽엔 Na 하나 쓰고 오른쪽은 내가 Cl 쓸게. <웃음> 그러면 Na는 무게가 23짜리밖에 없거든? 그런데 합쳐서 58이니까 Cl은 얼마가 돼야 돼? 그렇지, 35. 아, 여기 35짜리 붙었네. NA는 23짜리밖에 없거든. 그런데 합쳐서 X야. 그럼 CL은 35 또는 37이니까 여기는 37짜리 붙었겠지 뭐. 그러면 X는 얼마 나오죠? 두개더 하시면 은 어, 얼마니? 예, 60 떨어지겠네요. 그래서 니은보기 X는 60이다. 해결이 됐지. 다음에 존재 비율인데 <웃음> NA는 비율이 같아. 결국 차이는 이 CLS 차이가 나는 거거든. 근데그 35와 37의 존재 비율이 몇대 몇이야? 3대 1이잖아. 따라서 이 존재 비율 A하고 B도 B가 3대 1의 비율로 있는 거야. 그러면 합쳐서 전체 100% 잡으면 N은 75%, A는 75가 되는 거고, 비율이 퍼센트 %로 되어 있으니까, B는 25%, B는 25 값이 되는 거지 뭐. 됐죠? 따라서 이것 B가 큽니까? A가 큽니까? 부호 반대로 썼죠? 땡! A가 더 크다 이거고요 다음에 기억은, 야! 이걸 계산하라면 해주면 되는 거야. 해야 되는데, 누가 더 큰지 물었잖아 그럼 중성자 수는 여기 NA나 여기 NA는 중성자 수가 같아 결국 여기에서 차이가 생기는 거거든 근데 동의원소는 원자번호 양성자 수는 같아 근데 중성자 수가 달라가지고 질량 수가 다르다는 거지 따라서 우리가 중성자가 한개더 많아 그럼 질량 수도 한개더 많은 거고 중성자가 두개더 많으면 질량 수도 두개더 많은 거야 따라서 질량수가 35에서 37로 질량수가 두개가더 많으니까 A보다 A가 중성자수도 두개가더 많은 거지 뭐. 어쨌든 중성자가 더 많은 게 무겁다 그거예요. 그래서 가 1몰에 들어있는 중성자수, 야 다행이다. 1몰이니까 1g으로 문제 낼 수도 있거든. 그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나중에. 따라서 중성자수는 같은 볼수 있을 때 중성자수는 가보다 나가 더 크니까 1보다 크다가 맞는 거죠. 그렇지? 따라서 답은 기억하고 리은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10번 했고요. 이제 11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자, 이제 11번 우리 풀이 들어가자고 11번은 자료 자체가 좀 독특하죠. 양자수하고 전자배치하고 두 개를 붙여버린 건데 거기에서 모든 전자의 주양자수 합을 얘기한 거야. 그러면 쌤이 대충 주기율표 형태아주기율표랜다 우리 그 전자 배치 오비탈 형태를 대충만 그릴게. 뭐 예쁘게 사각형하지 마. 쌤이 얘기했잖아. 딱딱딱딱딱딱 딱, 딱, 딱, 딱, 딱. 후다닥 거리는 게더 중요하다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2, 3 주기에 대해서 묻는 건데 이게 원자번호가 아니고 주양자 수압이거든. 참고로 주양자 수는 껍질 수잖아. 껍질 수. 따라서 이거는 뭘 알아야 되냐 하면 첫 번째 껍질에 있는 녀석은 전자가 하나 들어가면. 전자 하나가 주양자 수가 1이기 때문에 그냥 1씩 증가하면 되는 거야. 두 번째 껍질에 있는 녀석은요. 전자가 하나 쏙더 들어가잖아요. 그렇 그럼 전자 들어온 건한 개인데 그 녀석의 주양자 수는 2야. 따라서 전자 하나 차이마다 2씩 차이가 난다 이거야. 껍질 3은요. 전자가 한개더 들어오잖니? 그럼 주양자 수가 3이니까 n은 3씩 차이 난다. 요 개념 가지고 구하라 이 뜻인 거야. 요 문제는 따라서, Y에서 요렇게 Z로 갈 때, 4에서 9로 이렇게 5가 증가한 거거든? 5가? 전자가 두, 그럼 전자가 들어왔는데, 그주양자 수압이 5가 증가하려면, 1 증가, 2 증가, 3 증가, 2, 3 주기에서, 여기는 2 증가, 여기는 3 증가하니까. 그렇지. 힌트. 아, 전자 하나는 2가 증가한 거고, 전자 하나는 3이 증가한 거야. 따라서 한 녀석 전자 한 개는 2주기에서 한칸 오른쪽 간 거고 나머지 하나는 3주기로 넘어간 거야. 요거 판단하는 거야. 합이 언제? 요 차이가 이 합이 5 차이가 나는 거니까. 따라서 이 문제는 요거 가지고 푸는 거예요. 요거 가지고 힌트가. 따라서 야 여기서 두 번째 껍질에 y 보다 z는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한개더 있고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또한개더 있어. 따라서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하나 더 있으니까 요 위치가 Z가 되는 거죠. Z. 누구셔? 예, 나트륨. 이렇게 쓰는 거고. 그럼 Y는 Z보다 전자가 하나, 둘, 두 개가 더 적으니까 거꾸로 한 칸, 두칸 가면 요 위치가 Y가 되는 거지. 예, 플로린. 그럼 이제 X하고 Y는 그냥 가면 되죠. 2 e 차이 나잖아요. 2 e 차이. 아, 4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4 차이 나면 몇 칸? 두칸 차이. 따라서 여기서 두칸 차이 나서 Y이니까 X는 그렇지 요 위치에 있는 거고 X는 질소가 되는 거지. 그래서 좀 특이 자료니까 양자수가 그렇잖아, 얘들아. 양자수는 교과서 바뀌면서 이번에 나온 거기 때문에 어 이런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자료를 다 취합해서 모아두는 게 좋아. 어떤 자료를? 아, 요런 것도 있구나. 주양자수의 합. 따라서 1주기는 1식 증가하고 2주기는 2식 증가하고 3주기는 전자 하나 증가할 때마다 3식 증가구나. 요런거 하나씩 정리 좀 해놓으세요. 이 문제가 좋다 나쁘다 떠나가지고 양자수만큼은. 그러면 기억 3주기 원소는 Z 한 가지가 맞죠? 꼬마나미 쳐줄게, Z 하나.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세면 되지. X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고 Y도 추가로 더 들어온 게 없으니까 둘다 다섯 개로 예 같은 거죠. 같은 거 틀렸고. 다음에 이것, 모든 전자의 부양자수. 참고로 S오비탈은 부양자수가 0이고, P오비탈은 부양자수가 1이거든? 따라서 P, S오비탈은 뭐 신경 안 써도 괜찮아. P오비탈에 있는 전자만 우리가 신경을 딱 써주면 되는 거지. 따라서 Z는요, P오비탈의 전자가 2P에 6개거든? 따라서 그 녀석이 전자 하나마다 주 부양자수가 1이니까 6 곱하기 1에서 6 되는 거고, X는 3개가 있어. 따라서 3 곱하기 1에서 3 되는 거죠. 따라서 z가 x의 두 배다가 맞는 거지, 뭐.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디귿되는 거야. 대체, 조사를 정리 좀 해놔. 알겠지? 다음 넘어갑니다. 11번 끝났고, 12번 가도록 할게요. 12번. 자, 표는 이주기 원소 w, x, y, z인데, 이주기인데 조건, 뭐, 기본적인 거죠. 이주기인데 모두 옥텟을 만족한다. 그러면 어떤 친구들은, 아, c, n, o, F 중에 있겠구나. 따라서 손네개 잡으니까 너는 탄소구나. 어, w 네개 잡으니까 탄소구나. 하나 잡았으니까 플로린이구나. 세개 잡았으니까 질소구나. 그렇지? 두개 잡았으니까 산소구나. 그래서 X는 산소. 다음에 Z는 손세개 잡았으니까 질소. W는 탄소. Y는 어, 플로린. 이렇게 해서 찾는 친구들이 아마 태반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괜찮고, 음, 쌤 같은 경우는 좀 그리는 거좀더 추천하거든. 즉,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거에 맞춰서 비공유까지 한번 그려보는 거 따라서 얘는 손두개 잡았는데 옥텟은 총네개 있어야 되니까 비공유가 두쌍 있는 거 y는 하나 잡았으니까 비공유 세 쌍, z는 세개 잡았으니까 비공유 하나. y는 옥텟 만족하려면 세개 추가, z는 한개 추가, x는 두개 추가.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것도 연습 꼭 하세요. 여기서 문제가 난이도가 하나 더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못 찾게 문제가 나오거든 그릴 수 있도록 문제가 주어진다고 그래서 분자가 세미에이 얘기했잖아. 3페이지나 4페이지 나오면 여기서 좀더 내용을 가려주기 때문에 가급적 그리는 연습 좀 해놓으세요. 알겠지? 갈까요? 나의 분자 모형 일자잖아요. 이게 직선형이 맞죠.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 무극성 분자는 그냥 0인 거야. 극성 분자는 그냥 0보다 큰 거야. 따라서 니은은 극성이냐 무극성이냐 묻는 건데 다는 중심에 비공유 있잖아요. 극성이죠, 극성. 0보다 커요. 가는 좌우 대칭이잖아. 중심에 비공유 같은 게 붙어 있으니까 애는 무극성이에요. 가는 무극성, 애는 극성. 따라서 다가 가 보다 크다. 요게 맞는 말이 되는 거지. 뭐. 다음에 이귿 갑자기 산하수를 물었네. 나에서... Z의 산화수는 어, 탄소보다 전기음성도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크니까 세개 뺏어오죠. 따라서 N은 산화수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요 Y는 플로린, Z는 질소인데 어, 질소보다 이 둘이 산화수가 전기음성도가 더 크잖아. 따라서 어, 플로린 한대 뺏겨, 산소 한대 뺏겨 N은 세개 뺏겼으니까 플러스 3이 되는 거야. 크기는 같겠지만 보호가 반대잖아. 따라서 같다가 아닌 거죠. 플러스 3, 마이너스 3에서. 따라서 이것은 땡. 그 맞는 건 기억하고 니은되는 거지 뭐. 됐지? 넘어갑니다. 자, 13번. 요 문제는 요거를 해석하는 게 1번이에요. 단위 부피당 분자 모형 나왔어. 뭐 모형에서 1개하고 6개 나왔잖아요. 그러면 단위 부피당 분자 수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 이런 거 있지? 단위 A당 B는 식으로 쓰면 뭐? A분의 B. 따라서, 단위 부피당 분자 하면, 아, 애는 부피분의 뭐. 그런데 애는 한개 있고, 여섯 개 있으니까, 부피분의 개수. 아, 많이 보던 식이네? 그래, 요값 자체가 몰 농도야. 그래서, 몰 농도 비 써놓은 거야, 비. 그래서 이몰 농도 비 가지고 섞었을 때, 똑같은 형태로 나타나야 거거든 농도가 몇대몇대 몇대 몇이냐, 이런 거에서. 그럼 우리가 비는 깐다 했으니까, 그냥 1몰 농도 쓰시고, 여섯 개니까 6몰 농도 쓰시고요. 그럼 우리가 몰 농도는 부피분의 몰수인데 그거보다 실제 문제 풀때 훨씬 더 많이 쓰는 식은 뭐라고 했어? 몰수 구하는 식이라고 했잖아. 몰 농도 곱하기 부피 해가지고. 그렇지? 따라서 몰 농도와 부피 나왔으니까 곱해. 1 곱하기 20 해서 가 20개 있고 6 곱하기 30 해서 어너 180개 있어 상대값이지만 몰 수비가 20대 180이야. 그럼 질문이 혼합하든 뭐 하든 간에 몰 농도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즉, 똑같이 단위 부피당 분자수 구하라 이거잖아. 몰롱도 구하라고. 그럼 몰롱도는 부피분의 몰수. 부피 얼마 나왔어? 100ml. 개수는 이거 20개, 이거 180개니까 합치면 그렇지. 200개 이렇게 되는 거지 뭐. 가, 나를 모두 온합하고물 넣어서 100ml 만들었으니까. 그럼 얼마 나오지? 2나오는 거니까 어이 형태로 두개인거 찾으면 돼 그냥. 단몇 번? 2번인 거지 뭐. 그래서... 13번은 이전 기초 문제는, 야, 가하고 나의 몰농도 딱딱 주어지고, 부피 주어지고, 두 개를 혼합했어. 뭐, 비커 그림 그리고 해가지고, 그런 형태의 문제예요. 그거를, 그, 몰농도를 단위 부피당 모형이다 해서 살짝 바꿔놓은 것 밖에 없는 거야. 아주 쉬운 건. 됐죠? 예, 네, 그래서 답은 2번이다. 됐지? 아, 넘어가요. 어? 자, 더. 14번 갑니다. 14번. 살짝 특이한 건데, 어쨌든 뭐 수능에서 가면 현장 실험 내가 시험 현장이야. 그러면 페이를 받아가지고 푸는 게 제일 빨라요 뭐라든 간에. 그래서 많이 풀어보다 보다 보면 여러분들도 이제 올해 처음으로 이제 수업을 고3 수능을 준비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 느낌이 잘안 오는데 뭐 여름까지 가서 문제 풀이까지 쭉 해서 넘어가다 보면 아 가, 오 느낌이 비공이 여덟 개야 이거 N2F2 아닐까 이렇게 바로 뽑는 친구들로 생길 거야. 근데 이제 우리 현재 지금은 요거 분석하는 거니까, 가급적 포커스는, 야, 그래서 답이 얼마야? 이것보다도, 음, 이 자료는 요걸 보는 거였네? 그렇게 찾는, 그 연습하는 게더 좋아요. 알겠죠? 뭐, 딱 보자마자, 넌 누구지? 넌 누구지? 아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까? 이거, 목표가 1등급이면. 그러니까, 가에서 알수 있는 건, A는 내가 구해내야 되는 건데, 이두 개가 1대1로 붙어 있다는 거야. 실험식은 XY 해서, 1대1로 붙어 있다는 거고, 나는 1대1은 아닌데, 어? 더 붙었죠. 그래서 이 문제는 첫 번째 해석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얘보다 애가 A고 A 플러스이니까 두 개의 Y가 더 붙었어. Y가 두개더 붙었는데 그때 비공유 전자쌍이 8에서 14로 6개가 더 증가한 거지. 그럼 Y 두 개가 비공유 전자쌍 6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 Y는 비공유 세쌍씩 가진 녀석이구나. 그럼 세쌍이니까 누구야? 플로린이죠. 그래서 그거 하나 보시는 거고. 야,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요게 첫 번째 일반 해석이 끝나면은요. 이제 Y 가서, 그럼 Y는 비공유가 세 쌍씩 있거든? 오케이? 근데 우리가 이주기 원소에서 비공유 전자쌍의 수는 질소는 한 개, 산소는 두 개, 플로오린은세 개란 말이야. 플로오린이 제일 많어. 오케이? 그러면 N은 실험식이 X하고 Y, 1대1로 붙어 있는데, 이들 비공유가 여덟 개 되려면 Y는 세 개는 안 되죠. 그렇지 만약에 y가 하나 있다 치면, 1대1이라고 치면, 여기에 비공유 세개니까 여기에 다섯 개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오케이? 따라서, 아, 너두개 그래서 y는 비공유가 세쌍 있는데, 3 곱하기 2에서 y 비공유 전자쌍 6개가 되는 거고, 그럼 x에는 비공유 두개 있어야 되거든? 그런데 a, a니까, a도 2가 되는 거고, 음, x 두개가 비공유 두쌍 있어야 되니까, x는 비공유가 한쌍 있는 녀석이구나. 그 식으로 쓰면 뭐예요? 그렇죠. 질소 두개에 플로오린 두개 N2F2가 되는 거야. 그러면 가 같은 경우는 구조를 그리면 N2F2니까 질소 사이에 손두개 플로오린 이렇게 잡은 거거든 그래서 여기에 비공유 셋, 비공유 셋, 비공유 하나씩 들어간 구조다. 됐죠? 그러면 나 같은 경우는 N2F4잖아요. N2F4 쓸까요? 플로어링이 두개더 붙었으니까, N2F4. 따라서, 나 같은 경우는 그리면, 질소가 손 하나 잡고, 플로어링, 플로어링, 요렇게 잡힌 구조가 되는 거지 뭐. 따라서, B공유, B공유, 세 개씩 집어넣고, 하나씩 넣으면, 14쌍이 맞아. 세 번째는, A 플러스 1은 3이거든. 그러면, y 의 B공유, 세쌍이 있으니까, 3, 3은 9, Y가 9쌍인 거야. 그러면 합쳐서 10이니까, X에는 한 쌍밖에 없어야 돼. 그럼 X는 몇개 붙어야 되지? 그렇지. 하나 붙으면 되는 거지, 뭐. 따라서 단은 질소 하나에 플로린 세개 붙은 거야. 계속 구조를 그리면 단은 n 의 F3 이렇게 붙은 거고 질소의 비공유 여기에 세 쌍씩 이렇게 끼워놓으면 돼버리는 거죠, 뭐. 그렇지. 안다니까. 딱 보자마자 저 느낌이 와. 근데 현장에서는 그렇게 풀어도 괜찮아. 수능에선. 서 근데 우리가 지금 복귀하는 거면 아, 이 문제는 첫 번째 스타트가 이거구나. 그리고 비공유 최대값이 2주기는 3인데 그래서 맞추는 거한 번만 해보세요. 알겠죠? X는 질소니까 15조 원소다. 이건 틀렸고요. A는 얼마나 왔죠 A는 2고 B는 1이잖아요. 따라서 A 더하기 B는 3이다. 맞죠? 하나다 에서 다중결합 있는 거딱 보면 나오잖아. 가만 요 사이에 이중결합 있지. 따라서 두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 다 틀렸지. 가만 그런 거죠. 가만. 그래서 맞는 거? 니은 하나가 되는 거야. 재재, 자, 째 넘어갈게. 자, 더. 15번은 산화환원 반응식 완성하는 거죠. 그래서 가는 식이 완성이 돼 있고 나가지고 맞추면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산화환원 반응식에선 증가한 산화수와 감소한 산화수 조합이 같으면 되는 거거든. 음, 그래서 내가 여기다 그냥 바로 쓸게요. 수소는 1이고 1이니까 안 변했고 산소는 여기는 마이너스 1인 거 체크 좀 해놓으시고 H도 2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인 거아 그래서 이렇게 산소가 가면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로 1만큼 감소하는 것이 감소했으니까 얘는 뭐된 거야? 환원된 거고 환원됐으니까 무슨 제 산화제 그래서 니은보기 나에서 얘는 본인이 환원된 거니까 환원제가 아니고 산화제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죠 그치? 그래서 틀린 거고 다음에 아이오딘 가게 되면은요 와, 아이오딘 원자 하나가 이렇게 가면 에 산화수빵이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빵으로 플러스 1 증가거든 요두개 값이 같으면 돼 그럼 여기에다가 내가 원자수를 곱해서 같으면 되니까 원자수는 몇 대면 1대1 1 떨어지겠죠 그래서 뭐 이게 모두 개수가 a b c d 나왔으니까 이걸 1이라고 쓰면 산소 원자 2개거든 그럼 여기도 아이오딘 원자가 2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녀석은 1이 되는 거고 어, IOD는 원자가 2개니까 N은 2가 되는 거고. 그치? 다음에 산소 원자가 H2O2 개니까 여기에는 2가 되는 거고 수소가 4개니까요. 근데 여기 2개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2개만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산화환원 반응식 계수 맞출 수 있냐? 물어본 게 15번이에요. 기억합니다. 가이에서 구리는 산화수가 0에서 플러스 2로 증가했으니까 산화됐다가 맞죠. 디귿. 계수다채았잖아 ABC가 얼마야? ABC 1, 2, 2, 5 다음에 D는 얼마야? 1, 2, 3 따라서 5분의 3이니까 이건 틀린거지만 대체 그래서 15번은 산하하는 반응식 맞출수만 있으면 되는겁니다. 음. 넘어갈게요. 어? 다음에 16번 갑시다. 16번 아, 16번 아, 16번은 첫 번째가 그 25도 시니까 pH 더하기 pOH 합이 14라는 거, 요 개념 하나 알고 있냐? 그거 하나 하고 다음에 두 번째 요거 주의하셔야죠. 몰농도를 물었냐, 아니면 몰수를 물었냐? 그럼 몰수는 두 번째 몰 몰수는 몰농도에다가 부피 곱한 거니까 따라서 부피 항목도 영향에 꼭 고려를 해주셔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그거에 따라서 안 나왔고 안 나왔는데 애는 나왔잖아. 따라서 이두개 합이 2x 더하기 2가 14가 돼야 되니까 x는 얼마? 6이겠구나. 그래서 x는 6이다라고 바꾸시면 여기다 잡혔습니다. n은 8 되는 거고, 그렇죠? x6이니까 n은 4 되고요. 합쳐서 14니까 10 되는 거고. n은 얼마죠? x가 6이니까 5 되는 거고 그럼 n은 9 되는 거죠. 그럼 pOH가 10이다, 8이다. ph가 4다. 그럼 농도는 이렇게 하면 돼. 10 여기에다 이것만 붙여주면 농도가 돼 버리는 거야. 됐지? 그럼 기억. 수소이온이 OH-보다 더 많으려면 산성인 거거든? 따라서 기억보기는 산성인 게 누구냐라고 찾는 거죠. 그럼 산성은 pH 값이 7보다 작은 거, 그거 따지면 되잖아. 또는 뭐 농도에서 더 크다 작다 따지셔도 되는 거고. 따라서 가, 누구하고 누가 있어? 가도 산성이고 나도 산성이니까 두 가지가 맞지. 다음에, 다에서 OH-의 농도? 그래, 여기에다가 이것만 붙이면 된다니까, 이렇게 해서. 그래서 1 곱하기 1 0 마이너스 5승 몰농도. 따라서 이것도 맞는 거죠. 디것은 몰수가 몇 배냐 물었잖아. 따라서, 여기다 바로 쓸게요. 가가, 나보다, 가가, 나보다, H3O 플러스니까, 요거 따지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N은 1 0 마이너스 4승이고, N은 1 0 마이너스 6승이니까, 몰농도는 몇 배야? 그렇지, 100배가 되는 거지. 근데 그 다음에 부피가 200에서 100으로 몇배 됐어? 부피는 반밖에 안 되거든. 따라서 최종 몰수는 몇 배? 그렇지? 50배가 되는 거죠. 곱해가지고. 그래서 50배이다. 요거 맞는 거지. 됐죠? 예.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의 자동 이온화 파트, 그냥 pH 더하기 pOH 또는 뭐 pH 마이너스 pOH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 그거 묻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푸는 건 요게 14다 하나 하고, <웃음> 다음에 두 번째 농도냐, 몰수냐? 그거 좀잘 보시고, 그게 디귿 보기는 야, 몰수야, 몰수. 하지만 넌좀 틀려줘야겠어. 부피신경 꺼, 이렇게 해서 문제 된 거예요. 17번 가겠습니다. 17번. <웃음> 어, 이온화 에너지 파트는요. 23갈때 떨어지고, 56갈때 떨어지니까 그거를 이제 개항성이 안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좀 보셔야 되는 건데. 이 문제는 이온화 에너지를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그것만 본 친구들은 렇게못 풀죠. 그러니까 E1하고 E2 나왔으니까 E1분의 E2가 제일 큰거 1쪽이지. 그렇 근데 그 문제들은 3페이지급에는 안 나오거든. 진짜 나오면 뭐 1페이지급 그걸로만 문제 풀수 있는 건 오케이. 따라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거는 첫 번째 물론 이원분의 이투 가지고 족도 한번 찾아보는 것도 맞고 그리고 같은 족이면 뭐 이온화 에너지 큰게 위에 있는 거고 같은 족이면 이삼 갈때 떨어지고 오6갈때 5, 5, 6 떨어지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셔야 될게 바로 뭐죠 그럼요 경향성 파악하라 했잖아요 이원은 이원끼리 이투는 이투끼리 순위가 바뀌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따라서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여기 a고 요게 b라고 해보자고 ab 그럼 이원일 때요 위치면 b가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크잖아 이 2는 바뀌어 한칸 뒤로 가니까 그럼 그때는 요거 a가 더큰 거고 이 3는 또 바뀌어 이젠 또 b가 큰 거야 그래서 요 라인 변화에 대해서 잘좀 살펴보셔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때 문제가 17번이 요, 플로어린, 요게 플로어린 주어진 거야. 아, 나는 XYZ, W가 들어가야 되는데 왜 플로어린이지? 아, 이거 원소 플로어린 잡아놨구나. 아니 문제. 차라리, 그림은 이주기 원소 플로어린과 XYZ 중,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잡혀. 아닌가? 나만 그랬나? 그래서 플로어린이 잡혀있어요. 그러면 제가 플로어린 대충 여기쯤이다 하고 플로어린 잡을게요. 여기쯤이다 해서 플로어린. 질소산소 플로어린. 질소산소 플로어린. 여기쯤 잡아놔야겠네. 여기쯤에서 플로린. 그러면 우리가 이 원은 질소산소 플로린 가면 더 위에 있어야겠구나, 이 자식. 플로린이 제일 크거든요. 18쪽 빼면은. 오케이? 오케이? 그런데 이 원은 플로린이 가장 오른쪽에 있어서 제일 커요. 따라서 여기서는 네온은 빠진 겁니다. 그럼 이 주기는 원소가 8개가 있는데 네온 빠졌으니 7개 남아있죠. 리튬부터 플로린까지. 그렇지 근데 문제가 이2로 가게 되면 오, 애매한 녀석이 하나 올라온 거야. Z라는 녀석이 플로어링보다 큰 거야. 즉 이런 거지. 아까 A, B 했었잖아. E1은 A가 더 커, E2는 B가 더 커. 이런 식으로 바뀐다 했었잖아. 그렇지? 그래. E1은 F가 더 커, E2는 Z가 약간 더 커. 순위가 바뀐 거야. 그럼 플로어링과 붙어있는 이 Z는 그렇지 이렇게 붙어있는 거. 그래서 E1은 F가 더 커. E2는 한칸 뒤로 가니까 산소가 이 위치로 오게 되죠. 플로리는 이 위치. 산소가 더 커. 그래서 그순이 바뀐 거 찾는 거예요. 순이 바뀐 거. 이것도 마찬가지야. X하고 Y. E1은 Y가 더 커. E2는 X가 더 크잖아. 순이 바뀐 거. 여기에 걸쳐 있는 것들. 따라서 Z는 누가 되지? 산소.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쓱 지우면 이렇게 해서 순이 바뀐 거 찾는 거고 1, 2. 요렇게 해서 순위 바뀐 거 찾는 게요 문제의 키가 되는 거야 키. 그러면 플로오린 Z Z는 산소가 되는 거고요. 그치? X Y 어, 봐봐봐. 자이 원은 Y가 더 커. 그러면 자쓱 가서 뭐쫙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쭉 한번 해볼까요? 이건. 그러면 플로오린 산소는 요 위치에서 내가 하나 잡아놨고 왜 떨어지다 이렇게 이렇게 되냐? 이렇게 이 위치에서 잡아놨고요. 그럼 X Y는 요 위치에 있는 녀석이거든. 아 물론 리튬도 가능하겠죠. 근데 문제는 리튬은 이 두가 최대 값이야. 이걸 뚫고 올라가는 거야. 애들보다 훨씬 더 크거든. 그런데 이 XY는 이두 값이 플로린 애들보다 작기 때문에 리튬도 사라지는 거거든. 야 그럼 리튬 빼면 뭐 있냐? 야 끝났네. 리, 배, 붕, 탄, 질, 산, 풀에서 찾으라는 거잖아. 따라서 이제 X하고 Y 보시면 응, 이 원은 Y가 더 커. 그렇지? 와, 그럼 Y가 베들륨 되네. 이 투는 X가 더 커. 바뀌는 거잖아. 그렇지? 따라서 X하고 Y는 요 위치에 있는 녀석이고 우리가 방금 리튬 날라냈죠? 그다음에 플로오린보다더큰게 없는 뭐, 뭐냐, 네온도 날려냈죠? 그리고 여섯 개니까애네들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상 이투안 봐도 되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는 이렇게 보는 거 이렇게 보는 게 그게 긴데 거기에서 살짝 함정 그 함정은 아니고 이게 좀 삐끗 삐끗난 거죠 이거 이거 두개 풀면은 다 바로 답이 나오게 그러면 자 리튬 빠지고 네온 빠지니까 배붕 탄질 산풀 해서 따지면 가장 작은 건 붕소 가장 왼쪽 이 원이 가장 왼쪽에 있는 거 붕소 그 옆에가 베를륨 그렇죠 베를륨 다음에가 에가 탄소 다음에 그 옆에가 제트. Z 뭐 있죠? 오케이 산소. 그 옆에가 질소. 그 다음에 플로리. 이렇게 잘수 있는 거예요. 리튬과 네온이 빠져버려서 알겠죠? 그런데 그렇게 보다도 여러분, 그거는 그냥 이 문제 약간 실수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렇게 바로 보이게 한건 지금 빨간색 동그라미 친거두 가지를 잘좀 살펴보세요. 알겠지? 음. 합니다, 기억. X는 베릴륨이다. 틀렸죠? 봉소. Y하고 Z의 원자번호 차이? Y는 베릴륨, 원자번호 4번. Z는 산소, 원자번호 6번. 원자번호가 6번이 아니죠. 8번. 따라서 두 개의 원자번호 차이는 4차이가 맞죠. 다음에 이것. E1분의 E2 묻죠? X하고 Y. 이것도 웃긴 게. 그냥 이거 가지고 따셔도 되는 거고요. 보세요. E1분의 E2인데, E1. 여기 그림 나와 있잖아. E1은 Y가 더 커. 분모는 Y가 더 커. 그렇지? E2. E2는 x가 더 커, y가 더 작아 이거잖아요. 그럼 바로 x가 y보다 크다. 그림에서 보이잖아. 그렇지? 요것 뿐의 요거. 얘는 요것 분의 요거니까 그렇지? 이거. 따라서 x가 y보다 크다. 바로 그림에서 보이니까. 그래서 17번 치고는 아, 이 문제는 좀좀좀 좀, 좀 약간 약간 별로예요. 17번이라는 문제 번호를 달기에는 조금 이렇게 허수가 허투른 게 있다. 그 정도. 그래서 쌤은 그냥 그렇게 푸시는데 저기 동그라미 이거는 좀 알아놓으세요, 알겠지? 이건 다음 갑니다. 18번. 자, 기체의 분자수와 뭘? 아, 기체의 부피와 분자수 그 관계죠. V 리터 4분의 5V 리터, A 리터 나왔는데 온도 압력 일정하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거는 V 리터야, 그냥 한 개다. 요거부터 모든 게 출발하는 거야. 그래서 V리터니까 너한개 있어 이렇게 쓰는 거고 한개 질량이 40이니까 음 X너 분자량 화학신량 40이야. 원자량, 원자 량 원자 하나짜리죠? 40이야 이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자료가 원자 수이 나왔으니까 여기는 원자가 몇개 있죠? 원자 수가 한 개가 있다 이렇게 써놓는 거죠. 그럼 두 번째는 거기에 Y를 내가 또 집어넣었거든? 그랬더니 전체가 4분의 5개가 됐어 이거야. 그럼 x가 하나가 있는데 몇 개를 더 넣으면 4분의 5개가 되지? 그럼 4분의 1개 더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따라서 여기에는 y2가 4분의 1개가 있어 이렇게 쓰는 거고요. 어 y2 4분의 1몰이 8이니까 y2의 분자량은 얼마지? 4, 8에 30이야. 그럼 y2가 32니까 이 y 하나 무게가 얼마? 16이야 이렇게 쓰는 거고. 그럼 밑에 이제 원자수만 쓰면 되겠네요. 원자 몇 개죠? 하나에 2분의 1이니까 너는 2분의... 어, 1이니까 오케이 3떨어지네 원자수는 2분의 3이야 그러면 세 번째는 거기에 이 녀석을 넣었더니 4 0 g 더 집어넣었거든 그런데 몇 개인지 모르겠어 전체가 안 나왔으니까 그런데 원자수비가 3대 7이래 그럼 이게 2분의 3이면 여기는 원자수가 2분의 7이라 이 뜻이거든 그럼 원자가 몇개더 증가했니 이 과정에서 2분의 4 따라서 두개가 원자수가 더 증가했잖아 그럼 뭐 이거 원자 몇 개짜리지? 네 개짜리죠. 네 개짜리인데 두 개가 더 증가하려면 그렇지 2분의 1몰이 더 들어가면 된다는 거고 2분의 1몰 최종 결과너 1몰 너 4분의 1몰 그리고 너 2분의 1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A는 몇 개냐 이거죠. 그럼 요거다 이거 더하게 되면 4하면 얼마 나와요? 음 A는 4분의 어4 더하기 1 더하기 2니까 4, 1, 2, 7인가? 4, 1, 2 맞네요. 4분의 7. 그래서 A는 4분의 7이다 해서 기억보기 바로 뽑히는 거고. 다음에 두 번째가 Z, Y3 두 개가 40이니까 N은 분자량이 얼마? 80 나오는 거죠, 80. 그럼 Y 하나 무게가 16이니까 Y3는 얼마 나오지? 48 나오거든. 그럼 합쳐서 80 나오려면 Z 하나 무게는 얼마? 32면 되는 거지. 그래서 원자량까지 다 뽑은 거예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럼 니은. 원자량 B는 X는 40. Z는 32. 어, 8로 나뉘어지네. 8, 5, 40, 8, 4, 32니까. 따라서 5대 4가 맞는 거고.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 이거는, 디급보기는 계산해도 되고. 야, 1g이니까, Y2는, Y2에만 1g 되려면, 32분의 1mol. 죠두 그렇죠? 가지로 할게요. 아, Y2, 1g이면, 어, 32분의 1mol. 그리고 원자수니까, 32분의 1 곱하기 2. 그 다음에, ZY3, z y 3는 분자량이 80인데 1몰, 그러면 1그 되려면 80분의 1몰 곱하기 원자수 4해서 비교하셔도 괜찮고 또는 두개 원자량 비가 32대 80이니까 1 g 질량이 같으려면 분자수는 80대 32 하셔도 괜찮고 또는 요거 셈이 좀더꼭 봤으면 좋은 거1 g 이라는건 질량 같다이 뜻이잖아 그럼 같은 질량의 원자수가 많으려면 가벼운 원소의 비율이 크면 되는 거야. 가벼운 원소의 비율이 큰 거. 그런데 Z는 30이고 Y는 16, Y가 더 가볍잖아. 따라서 Y의 비율이 클수록 같은 질량의 원자수가 더 많은 거야. 그거 꼭 기억해 놓으시고. 따라서 N은 Y로만 돼 있고 N은 좀 무거운 Z가 섞여 있으니까 Y2가 ZY3보다 큰게 맞는 거죠. 그래서 비율로 다지시면 뭐 계산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죠. 그냥 뭐 가벼운 걸로만 돼 있네 Y2는 네가 더 크겠네 이렇게 푸시면 끝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요거는 출발점 V리터를 1몰로 쓰는 것부터가 출발인 거야 알겠지? 아. 넘어갑니다 네 다음 19번 갑시다 19번 아 A몰롱도 그러니까 A, B, C를 구하는 건데요 여러분 문제 잘 보시면, 용액 1에서 수소이온의 몰농도가 12분의 1A, A의 11, 12분의 1배다. 이렇게 등등 나와있죠. 그리고 마지막 질문도 뭐예요? B의 몰농도, C의 몰농도 구한 게없에요 이겁니다. 이 문제는. 아, 참, 알겠다 따라서 B, V 곱하기 C분의 B. C분의 B라는 건 농도비가 몇대 몇이냐 이 뜻이기 때문에 사실상 농도는 맞아. 내 마음대로 까져도 되는 거야. 자, 문제 1번 부터갑니다 우리가 이제 전화량 보존을 중화 반응에서 많이 쓰잖아. 그럼 전화량 보존은 양이온의 전화량 총합하고, 다음에 음이온의 전화량 총합이 같다는 건데, 양이온의 전화량 총합이란건 이런 거죠. 너 하나의 전화량이 얼마지? 곱하기 양이온의 개수, 양이온수. 음이온의 전화량 총합은 음이온 하의 전화량 총합이, 전화량이 얼마짜리지? 1마이너스야, 2마이너스야? 거기 곱하기 음이온수. 요 값이잖아. 이게 같아야 된다. 전체 수용액의 전화량은 0이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쭉 보시면 전부 다1 플러스 1 마이너스란 말이야. 1 플러스 1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제 그 교과서 이제 바뀌고 나서 이제 이가 산 이가 염기 이런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그쵸? 이가 산 염기 문제가 아니고 얘는 전부 다 1가 산만 나왔기 때문에 전화량은다 1로 같아 그러면 이제 문제는 양이온수와 음이온수가 같으면 돼. 아주 긴 시간 동안 나왔던 그런 중화반응 문제 형태죠, 이거는. 오케이? 그래서 가장 대전제는 뭐야? 어, 전화량 보존 따라서 애들은 전부 다 일가산, 일가연기이기 때문에 양이온수와 음이온수, 음이온수는 같아야 돼. 따라서 절반은 양이온이고 절반은 음이온이야 그걸 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율 나왔잖아요. 절반은 양이온이고 절반은 음이온이야 이렇게 따십니다. 거기에서 이제 두 번째 이게 비율 나왔을 땐 여러분들이 따질 때 개수도 중요한데요 종류도 중요하거든요 종류도 따지셔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 종류를 따질 때삼 봐요 hcl이 있고 그 다음에 naoh가 있고 그 다음에 koh 있을 때 일단 알짜는 빼자고요 알짜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구경꾼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따라서 양이온은 무조건 두 종류는 있어야 되고 음이온은 한 종류만 있어도 괜찮아. 그런데 여기에서 그렇죠. 여에는 한 종류밖에 없잖아. 이건 벌써 세 종류고. 따라서 양이온은 무조건 세 종류는 있어야 되거든. 아, 왼쪽이 양이온이고 오른쪽이 음이온이구나. 그래서 종류 파악하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양이온 두 종류, 음이온 두 종류. 그럼 양이온 두 종류는 NA하고 K거든. 그럼 음이온 두 종류는 Cl에다가 누가 붙어야 돼? 그렇지. OH 붙어야 되니까 어, 너는 염기성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요런 것들을 종류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종류로. 그럼 이 판단 끝났으면 그다음 뭐 한다고? 수. 비니까 수는 과감하게 딱 까는 거죠. 그 그러니까 계수 쓰면 한 개. 그리고 애도 한 개. n 는두 개, n 는네개 쓰시면 되는 거고. 오케이? 야, 그러면 이 4개짜리가 아까 했잖아. CL이라면서. CL이 4개 있었구나. CL이 4개.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었죠? 농도 못 구하는 문제잖아. 질문도, 뭐, 뭐야. C분의 B니까 몇 배냐 이거잖아. 그 말은 그 농도를 내 마음대로 써줘도 괜찮다 이 뜻이거든. 그래서 여기 쓸까요? HCL 4개 있었어야. 2 0 m m 에내개 거야. 그럼 몰농도는 얼마야? 20분에 4하면 되니까 A는 그렇지 0.2인 거야. 이제 앞으로 A는 0.2인 거야. 0.2.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나온 것이. 그럼 용액이래서 누가 H 플러스냐. 양이온이 세 종류니까 NA 있고 K 있고 H도 있다 이 뜻이거든. 누가 H 플러스냐? 그걸 찾아야 되는데 그 자료가 여기에 있는 거야. 그럼 여기다 바로 씁니다. 과연? A는 0.2라면서요. 그럼 12분의 1A니까 12분의 0.2. 몰 농도? 근데 내가 여기 노란색으로 쓴건 농도가 아니고 개수거든. CL이 4개일 때 2개, 한개한개 있다 이거거든. CL을 내가 4개로 깎아버렸기 때문에 몰 농도가 0.2다 나온 거거든? 그럼 빨리 수소도 개수 뽑아야죠. 그럼 농도에다가 부피 곱하면 되니까 용액이는 20mm, 30mm, 10mm에서 전체 60mm 집어넣은 거거든. 그럼 요 값이 수소이온의 개수고 계산하면 1 12 0이 나누기 10이니까 그렇지 한개 나오는 거지. 아, 여기서 용액이 래서 수소는 한 개가 있구나, 한 개. 뭐 그럼 아무나 쓸까요? 요거 쓸까요? 네가 수소구나 이렇게 쓰는 거죠. 뭐. 됐죠? 그래서 H는 한 개다. 해결이 됐고요. 자,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제 나는 뭘더 집어넣었냐면 하 k를 집어넣었거든. k를. 문제는 이제 누가 k냐 이거죠. 이이 이 녀석이 k냐 애가 k냐. 근데 내가 k를 더 집어넣었으니까 그 녀석이 증가할 건데 어찌 되었건 이들의 비는 2대 1인 겁니다. 2대 1. 양이온 두 개가 2대 1. 야, 그러면 이 녀석이 k야. 야, 넣기 전에도 벌써 2대 1이거든. 그런데 K를 더 집어넣어서 2대1로 내가 못 만들잖아. 그렇지? 못 만들어. 그럼 따라서 얘는 K가 아닌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것이 그래, NA. 그렇죠? 그럼 얘가 바로 뭐 K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NA하고 K 다 잡혔죠? 그럼 NA하고 K가 딱 잡히는 순간 아, NA 두개 있었구나. K는 한개 넣은 거구나. 그럼 B, 부피분의 뭘수니까 30분의 2, 따라서 B는 15분의 1이구나 C는 10분의 1 해서 아, 너는 10분의 1, 0.1이구나 됐잖아요 그럼 바로 B, C는 해결이 됐죠? 그럼 이제 K 한번 넣어봅시다 K를 내가 증가시켜서 2대 1이 되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아, 양현? 그럼 여기 NA는 2개인데 K를 더 집어넣어서 2대 1로 하려면 이거를 좀 많이 넣어야 되겠다. 야, 그치? 따라서 2대 1이 되게 하려면 4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 아, 따라서 여기 후반부에 K는 4개구나. 그러면 한개 있었는데 4개로 만들려면 몇개더 집어넣으면 돼? 3개 더 넣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쓰는 거죠. K는 3개. 10mm가 한개거든한개면 10mm거든. 그럼 3개면 몇 미리? 30mm구나.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요첫 번째 종류와 수 파악 잘해서 까기 시작하는 거고요. 요거 이용해서 물론 그 자리 대전제로 전화량이 다1 플러스 1 마이너스니까 절반은 양이온, 절반은 음이온이야. 그리고 농도는 질문이 비 물었기 때문에 그냥 까시면 돼요. 아무거나 해서. 결론 갑시다. V는 얼마죠? 30. C분의 B? C는 얼마니? 0.1. B는 얼마지? 어, 15분의 1. 따라서 n은 1.5분의 30 떨어지니까, 예, 답은 20 나오겠네요. 20. 그래서 2번 되겠죠. 됐지? 뭐, 그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제 이게 좀 구닥, 쭉, 오래 전부터 나왔던 그런 형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연습은 좀 해놓으시라. 그러니까, 전화량 보존을 내가 쓰는 방법. 이게 꼭 1가만 아니더라도, 2가 이렇게 나와도, 그 다음에, 개수 따질 때. 그래서 절반은 양이온, 절반은 음이온이야? 그럼 구경권은 항상 있어야 되니까 넌 누구지? 너는 양이온이야, 음이온이야? 그런 거 따지는 훈련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묻는 거예요, 기본적인 건. 다음 넘어갈게. 네, 22번 갈게. 뭐 화학 반응 식이니까뭐 변화량만 따지면 되죠. 그게 질량 나왔으니까 더하기 그대로 쓰고 이꼴 그대로 쓰고 질량비 쓸 거예요. 질량비도 변화량이니까 우리 수업할 때 약속한 것처럼 변화량을 동원하이 치자고요. 그래서 실험 1에서는 A, B는 모르겠지만 C가 20이 생겼다는 건 알아. 실험 2에서도 A, B는 모르겠지만 음33 생겼다는 건 내가 알아. 그럼 일단 실험 2만 보시면 C가 20이 생겼대요. 그럼 A, B 중에서 누가 다 사라지냐 이건데 잘 보시면 B가 만약에 다 사라졌다 치면 여기에 28을 써야 되거든. 그럼 이 식이 안 맞잖아 질량 보존이. 따라서 아여기선 A가 다 사라졌구나. 그래서 A가 8 사라지면 질량 보존 따라서 B는 14 사라지는 거구나 해서 식 기본 형태 다 맞췄죠, 우리가. 그러면 이제 그거에 따라가지고요, 여러분. <웃음> 자, 요두개 비교하시면 반응한 양이 몇대 몇이죠? 생성물의 양이 2대 3이죠. A가 다 반응했으면 1대 3 나와야 돼. 그런데 실제 반응한 정도가 2대 3이니까 A가 다 반응한 게 아니지, 실험위에선 아, 니가다 반응했구나. 됐죠? 어, 그러면? 22면 1 4대 이게 33이니까 몇 배? 2분의 3배 그럼 반응한 B도 몇 배? 2분의 3배 그래서 Y는 바로 나오잖아요 Y는 저기 질량은 1 4대 그거에 2분의 3배만큼 더 반응했어 이것이 바로 나왔네 Y는 21 Y 구했다 이제 X만 구하면 되는 거야 X만 자 이제 밀도자료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데 아유 밀도는요, 여러분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그래서 평균 분자량도 쓸수 있죠. 근데이 문제는 평균 분자량을 쓰려면 우리가 각각의 분자량이 나와야지, 또는 몇대 몇인지 비율이라도 알아야지 풀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 억지로 평균 막 쓰지 말라니까 주어진 자료가 질량 주어졌잖아. 그리고 밀도 주어졌잖아. 그럼 자동적으로 부피 구할 수 있는 거고. 아, 얘는 야, 기체의 경우 부피가 몰수니까. 야, 전체 몰수 주겠다니까. 그 의미잖아. 알겠지? 따라서 우리가 부피 해가지고 전체 개수, 그럼 구하자고요. 전체 개수 구할 거예요, 저는. 반응 후에도 한번구해보려고요 제가. 오케이? 근데 구해볼 건데, 반응 후는 여기 좀 쓸까요, VT에서? 근데 애는 X니까 애는 하지 말라 이거예요. 애는 하지 마. 하고. 그럼 내가 요거 요것만 가지고 요세개 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볼거거든? 그럼 첫번째 여기에서 부피 한번 계산해보자고 부피 부피는 밀도 72d 분의 전체 질량 얼마 나오니? 36 이야 2d 분의 1 떨어지네 2d 분의 1 그럼 요 밑에거는 2 0일 나왔으니까 전체 밀도 얼마 나오니? 어 75d 그렇죠? 전체 질량 얼마야? 45니까 계산하면 얼마 나오니? 1 5로 떨어지겠네 3 15하면 5 5d 분의 3 따라서 실험, 반응 전 실험 1의 부피와 실험 2의 부피 내가 구했거든요. 그럼 몇 대면 나옵니까? 요거 따시면. 그렇죠. 오대6 나오네요. 5대 6. 이게 내가 D로 표현이 되는 거지 뭐. D로. 대체? 어, 이걸 D로 써가지고 그냥 계산하셔도 괜찮고요. 음, 쌤 같은 경우는 난 분수 계산을 잘 못해. 따라서 그냥 5라고 쓸 거고 난 6이라고 쓸래. 오케이? 자, 그러면 D를 무시하고요. 아, D는 좀 특정 값으로 바꾸려고. 오케이? 즉, 뭐? 이게 구하는 게 XD잖아. 이 말은 뭐야? D의 몇 배냐 이 뜻이거든. 따라서 내가 2D분의 1이 실제 부피인데 이걸 내가 5로 썼으니까 D는 얼마가 되지? 그렇지. D는 10분의 1. 0.1 되는 거거든. 그래서 바꿔 이 값도. 너 0.1이야. 0.1X였어. 그러고 나서 이제 하시면 되잖아요. 그치? 그러면 요거 요거 따집니다. 오저 반응 전과 후에 전체 질량은 같거든요. 그럼 전체 질량 같으면 밀도하고 부피는 반비례니까 밀도비가 몇대몇이냐 20으로 나누게 되면 3대 4잖아. 그럼 부피비는 4대 3. 오 이거 부피가 6이야. 그럼 4대 3이니까 이거에 4분의 3배하면 여기 부피가 나오네. 얼마 나오지? 4.5 떨어지겠네. 4분의 3이니까 그치? 됐네요. 뭐가 됐냐고? 우리 이제 이것도 알겠다. 전체 부피 나왔잖아. 전체 부피. 그럼 옆에다가 뭐 쓰면 돼? 전체 변화량. 그러면 실험인은 6이 4.5 됐어. 전체 얼마 변했니? 1 줄었잖아, 마이너스 1. 그럼 여기도 동그라미 쳐야죠. 왜? 이 동그라미들이 전부 다 비례관계에 있다 했잖아. 변화량의 비를 나타낸 게 화학 반응식이다. 그게 화학 반응식의 가장 핵심이니까. 따라서 33이면 마이너스 1인 거야. 미안합니다. 미쳤나 보네요. 제가 1.5인데요. 뺄셈너 못해요. 하여튼. 그래서 마이너스 1.5인 거야. 그러면 33이 1.5면 20이면 3분의 2배니까 애도 3분의 2배 시키면 되잖아. 마이너스 1. 반응 전에서 부피 1배 그럼 반응 후 부피가 나올 거야. 5에서 1배. 그럼 반응 후 부피는 4. 어라? 타 구했네. 뭐? 밀도. 0.1X는 밀도는 부피 분의 질량. 부피는 4. 됐죠? 질량은 36. 9 나오네. 9. 그럼 X는 얼마 나와? 90. 끝. Y는 얼마 나왔지? 21. X는 90. 그러면 은3 나누면 3, 7에 2일 오케이 요렇게 나오겠네요. 그게 7분의 30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알겠죠? 그래서 요거 자료 하나 써가지고 하는 거고 무조건 화학 반응식은 변하냐 그래서 기본, 20번은 아주 어렵다기보다는 기본 문제예요. 그래서 변화량 가지고 풀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밀도 자료를 내가 어떻게 처리할 거냐. 알겠지? 음. 연습 좀 하셔야 돼요. 그래도 여기까지 오시려면. 여튼, 첫 번째, 우리 2021년도 서울시 교육청 문제 푼다고 고생 많으셨고, 자, 여기까지 해서 해설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